이념엔 공식 폰케이스 출시 한정 판매 놓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컨텐츠는 물건의 정체를 모른 채 물건을 파는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와! 네! 네! 네! 자 앞에 빨간색 네모가 보이시나요? 네! 네! 저 안에 물건을 올려둘 건데요 그 물건을 모른 채 앞으로 한 명이 나가셔서 물건을 파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네. 게임하시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물건을 팔 사람은, 음, 단민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자, 첫 번째 물건 올렸습니다. 자, 제가 팔 물건. 여러분, 일단, 안녕하세요. 후후! 오, 네! 네. 장난이 아니에요. 오늘 최초 단한 번, 파격적인 가격에 좋은 상품 준비했습니다. 우리 멤버들 모두 효도, 평소에 잘하고 계신가요? 네. 네, 이 물건은 효도 특화 상품이에요. 효도 뭔 소리지? 특화 상품. 엄마에게 선물하면 우리 아들 정말 멋진... 이런 소리를 들을 수있는 엄마한테 <웃음> <웃음> 그럼 담미호님도 평소에 이거 좋아해요. 아 저는 엄마한테 한 100개 정도 설문했죠 100개요. <웃음> 아이, 정말 좋아하세요. <웃음> <웃음> 아이, 이거 다른 데서 사면 천만 원 정도예요. 천만 원. 원 정도 천만 <웃음> 원을 120만 원 정도에 살수 있다. 이거 커플들끼리 에도 아주 좋같니다 어. <웃음> 가격만 아니면 사고 싶은데요? 그럼, <웃음> 그럼 커플들끼리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웃음> 아, 아.. 뭔지 알것 같아요. <웃음> 뭘 아시는데요? <웃음> 뭘 아시는데요? <에>? 저기뭘 <웃음> 아시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진짜 커플들이 많이, 사, <웃음> 많이 이렇게 사용하긴 해, 그치? 저 그럼, 그럼, 어머님한테 효도하기에도 좋고 커플들 사이에서도 아주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로맨틱하고 위기 아이템. 오, 여러분 꼭 사세요. 그러면 단미 님도 이걸 사용해서 커플이, 커플이 된 적이 있나요? 그쵸. 죠는 항상. 그래요? 이거를 야. 커플이 아닐 때도 이성을 만나면 항상 사용합니다. 너무 웃긴 년. 이성이 가득군요 이런, <그럼요>. 이런 발칙한. <웃음> <이런 웃음> <발직한> 이거 <이런 웃음> 사용하면 다로고 어. 여자친구, 모태 솔로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오. 또 커플 말고도 또 누구한테 또 선물하고 싶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비키니를 <웃음> 준비하는 여성분들에게도 <웃음> 여름을 나도. 좋아하는 바다. 어, 이런데 놀러 가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을 것 같아. 뭐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는데 뭐, 뭐 바르나? 아니면. <웃음> 아니, 네, 이거 두드리는거다두드리는거 아, 아, 아 이거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어, 경찰 을 불러야 될것 같은데요 <웃음> 그걸로 사람 머리도 두드리나요? 아, 그러면 지압효과가 있었다 아, 지압효과 <웃음> 범죄질만 드는 상품인가요? 아, <웃음> <그럼> 어머니만 <웃음> 저걸로 내가, 내가 엄마 그래요. 두들겨줘야겠다 <웃음> 네, 어머니 100번 두드려주세요 아. 정말 혼자어 너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벌.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웃긴데? 지금 아니면 못 사요? 1 0개 120만 원? 아, 아무도 안살것 같긴 한데 안사요자 이제 뭐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은 단미호님이 어떤 상품을 보고 팔고 있었던지 한번 단미호님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소 이제 연인들끼리는 많이 <웃음> 이렇게 마시고 로맨틱해지긴 하지 그래도 좀 정답에 가까웠어! 맞아요. 어, 어, 나 깜짝 놀랐잖아. 난 아는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뚜드린다고? 공짓말을 아, <웃음> 아, 만드시네요. 아, 그러니까 진짜 웃기네. 좋아요. 자, 아, 다음 상품은? 제가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자, 올려볼게요. 짜자 에? 아... 어. 뭘, 뭘까? <웃음> 자, 주일대님 한번 팔아보세요. 아,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여러분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웃음> 아 진짜요? 예아 yeah. 얼마, 얼마 돼요? 아, 한 5만 원 정도 얼마 돼요한 5만원 정도? 어? 진짜요? 청 살래요 이거는 <웃음> <웃음> 용도가 어떻게 돼요? 아 이건 말이죠 어, 요로결석이나 <웃음> 요로결석 네, 그 남성분들 이제 아... 오줌잘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이 그럼 아... 오줌이 잘안 나오면 이걸 쓰면 되는군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뭐. 이걸로 요로결석을 아... 뚫어줄 수 있나요? 이거 이게... 안은 그렇죠. 필요 없는 거네. 그러 아, 이게 근데 약 같은 건가 봐요, 그렇죠? 아, 뭐 비슷합니다. <웃음> 그리고 이제 똥을 쌀 때, XX호 쌀 때도 이제 이거 있으면은 이제 또잘 나오고 아잘 나오고 <웃음>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할때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이거에다가 <웃음> 또 관장 하나 됩니다아다가 이걸 <웃음> 이걸 넣어요? 네. 아 어, 그러면은 질문인데, 판매자님이 이거를 남들에게 선물해주고 싶다면 어떤 분들에게 선물을 해주실나요 어, 저는 이제 그 친한 이제 이념애님이나 김리안님이나 이제 남성분들 아... 댕댕이님의 남성분들한테는 이제 뭐 음... 어, 선물해드리고 싶고 여성분들한테 이제 이게 또 임산부한테 굉장히 좋거든요. <웃음> 네? 왜? 네? 네? 어? 네? 뭐? 지금 발언! 위험하세요! 아 인삼부한테도 좋고 이게 태아한테 그 아... 굉장히 좋았네요 아, 태교용으로 태규... 좋다! 태교용으로. 아, 이게 약간 보약 같은 건가 보다. 아, 예, 예, 예. 아, 그럼 굉장히 이게 몸에 좋습니다. 아, 태교에 좋다는 거 보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도 힐링되는 막 그런 건가 보다. 음... 그럼 맛은 어떤데요? 아, 맛은 아주 달짝! 그러니 <웃음> 그냥 그목 그냥 넘김이 정말 좋습니다. 아, 예. <웃음> 반장? <웃음> <웃음> 아, 뭐, 뭘뭘 <웃음> 뭘 파시는 거예요? 거예요? 이거는 만능이에요. 만능 아 만능이야? 네 예, 반장도 되고요. 목근용으로 넘겨도 되고요. 아. 제가 또 이제 술 먹는 걸 좋아해요. 사실은 항상 이제 술잔이나 나, 밖에 나갈 때 들고 다닙니다. 아, 아 <웃음> 들고 가는 걸? 네. 들고 다녀서 어떻게 하는데요? 아 이걸 뭐 그냥 이제 제가 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이거 짤랑짤랑. 아, 그래도 네. 이게 가격이 한 5, 5만 원 정도 한다. 네, 5만 원 아, 구매하겠네. 어, 너무 뭐, 싼데. 어, 더 이상 뭐더질문할거 계신가요? 어, 저는 당장 무서워요. 구매를 하고 싶네요. 아, 더하면 더러워질 것 같아서. 아, 어, <웃음> 저, 아니, 저도 진짜 구매하고 예? 싶은데요. 자, 어쨌든 한번 판매자분 어떤 예? 건인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오라라라오라라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웃음> <웃음> 아, <웃기네>. 아, <웃음> 아, 이거. 할게!! 이거는 레퍼라이 없던게 아니었라라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이라라라라라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오 자, 그럼 판매 시하면 될까요? 네. 네. 네. 자, 여러분, 이 상품이 또 어떤 상품이냐? 아까 이제 효도 상품 나왔고 이제 아까 뭐 남자한테 좋은 상품 나왔잖아요? 네. 이건 여성분들에게 좋습니다. <웃음> 오. 네, 너나, 너나. 이 상품을 쓰시면 이손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왜냐? 맞아요. 이걸 보고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당신을 오오오이 상품이 상품. 어떻게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네요 이 아, 상품을 어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 착용을 합니다 어? 입으신 어? 다음에 이거를 아, 잠깐만요 그때 입예 <웃음> 어? 어? 아 입을 수가 있구만 그거를 그 남성분한테 다가가서 슬쩍 건네줘요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Let's go. <웃음> 그럼 이제 바로 <웃음> 넘어옵니다 오. 아, 네, 저저분 하나 할래요. 어떤 거요? 이거 어떻게 입는 거예요? 그냥 뭐 평범하게 위에서 아래로. 어 위에서 아래로. <웃음> 얼굴 딱 집어넣고 입으면 되죠. 오. 아, 오. 이제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자 한번 어떤 상품을 팔고 있었는지 댕댕님이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리지 마세요! 아이 우리 집강아지에요 우리 집강아지에요 우리 집 강아지예요! 닝띵이 강아지잖아! 실제로 댕댕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저롬아! <웃음> 미안해! <웃음> 뭐가 나올까? 짜자잔! <웃음> <뭐라> 오 뭐지? <웃음> <웃음> <뭐라> 아, 일단 이거는 <뭐라> 네 어.. 제가 잘때꼭 껴안고 자요. 오이걸요 <뭐라> <뭐라> <뭐라> 이게 아. 없으면 저는 잠을 못 자요. 아. 그래서 <뭐라> 여러분들도 잠이 들기 전에 이걸 꼭 껴안고 자야 돼요. 야 <뭐라> <뭐라> 내가 피로 회복에 도움도 주는 상품이라고 할수 있죠. 주게도... 주로 기도하고 말씀해 보세요. 주로 어떤 식으로 끌어안고 자시나요? 저는 이걸 이제 한 바퀴 돌리죠. <웃음> 네. <웃음> 야, 그래요? 오오. 네, 그렇죠. 아, 그러면은 이거 어떤 분한테 선물하고 싶어요? 만약 선물하면 저는 한다면. 이거는 잠을 좀못 드는 약간 불면증이 있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약간 외로우신 분들, <웃음> <웃음> 약간 혼자 사는 분들. 제가 추천을 음. 좀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아... 이게 아,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아 이거 주유대가 좋아하겠는데? 저 그런데 혹시 이거 맛은 있나요? 이게 맛이 예. 또 가끔 냄새를 맡다 보면 그 <웃음> 따뜻한 녹차 향이 좀 나거든요 아... 냄새를 맡 그러니까 잘때 냄새를 맡고 껴갖고 잔다 네 그쵸 그렇죠. 근데 냄새가 아... 이제 녹차 향이 살짝 나요 이제. 그러면은 멤버 중에 한 명한테 이걸 선물해주고 싶다면 어떤 멤버한테 <웃음> 저는 아무래도 담미윤 님에게 살짝 부끄럽네요. <웃음> 네? 이게 뭐지? <웃음> <웃음> 아, <웃음> 이게 뭔데? <뭐지>? 아, <웃음> 아, 미안님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정신을 못리겠네 이거. 자그러면뭐 충분히 네. 질문하시고 아안 보고 싶은데요? 뭐지? <웃음> 아, 한번 충해라. 한번 보신 봐라. <웃음> 선물해주신대요 소고 <웃음> 선물해주신거야? 단미야한테 소고 선물을 뇌정지었다 <웃음> 자 그럼 마지막 상품이 남아있는데 이건 쥐흥대가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요? 저요, 또 저에요? 아, 아까 이거야. 아 자기 자신을 잘 팔더라고 그 때이로 멘탈이 좀 나갔는데 아네 이거는 꼭, 꼭 판매하셔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제가 힌트 하나 드리자면 이거 한정판입니다 한정판이에요? 네. 이거 혹시 이어매님 사진 아니에요?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야,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강장이싼 가격인 2,999원에 모시겠습니다 아 2,000원이에요? 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그거 안돼 2,999원입니다 여러분들 아 안돼 굉어히 싼데요? 저 살래요 아 안돼 애들 안돼 좋아요 좋아요 그 원가도 안나와 원가도 안나와 자 <웃음>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컨팅을 하러 갈때 컨팅이 뭐죠? 저... 펀팅이 예? 여자 곡포시러 갈때안 되겠다 자자 여러분들 한번 <웃음> <상품> 보세요 자 뭐라 뭐라 자 여러분들 이번에 저희 휴대폰 케이스가 굿즈로 나왔습니다 딱한 달간만 판매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세요 구매하실 거죠? 아 아니야? 네. 아까 주일 때는 산다며 이건 사야지. 2,000원이면 사야죠 2,900원이면 사죠 아냐! 15,000원이야! 15,000원! 아니요 아니, 제가 가격 바꿨습니다 4,000원 안돼! 여러분들 사주세요! 받으면 산다! 안돼! 여러분들 사주세요! 네 어쨌든 자 이렇게 휴대폰 케이스 광고하면서 오늘 모르는 물건 팔기 해봤는데요 제밌게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음. 꼭 사주세요! 케이스 사장! 케이스 사장! <웃음> <게>, 케이스 사장! <사정. 웃음> 뿅! 와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